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골프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골프할 때 유독 등결림이 많은데 이 골프와 등결림의 관계 그리고 등결림과 갈비뼈 골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꾸준한 걷기 스윙 및 몸의 균형을 요구하는 운동으로서 심혈관 건강, 근력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골프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니까요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죠 골프 경기 중에는 지속적인 걷기와 스윙을 간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꽤 소비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골프 경기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골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정과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골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골프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대표적인 것이 팔꿈치가 아픈 골프 엘보고요 손이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손가락이 딸깍, 딸깍하고 걸리는 방아쇠 손가락도 있습니다. 골프는 어깨에도 문제를 자주 발생시켜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고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쪽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고 왼쪽 무릎이 망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골프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디스크 환자들은 골프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등에 담겨 리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날개뼈라고도 하고 견갑골 있잖아요 견갑골 약간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에서 견갯골 안쪽, 중심에서 약간 비껴난 쪽 그쪽에 담이 걸리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재미가 나서 매일 연습하고 스크린 골프 가고 필드도 나가고 했을 때 등이 결리는 통증을 꽤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다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등이나 옆구리가 뜨끈거리고 움직일 때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고 숨쉴 때도 통증이 약간씩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일까요 골프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율의 분들이 골프 초보 때다 겪은 증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프를 시작했을 때 담이 잘 결리는데 계속 치다 보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참고 계속 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등 근육이 놀랜 걸까요? 아니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골프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등 결리는 증상이 익숙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골프 초보 때 누구나 있는 증상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증상은 갈비뼈 골절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골프할 때 갈비뼈 골절이 잘 옵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절이라니 황당하죠. 그런데 갈비뼈는 다치지 않아도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할 때는 몸통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갈비뼈가 뒤틀리기 때문에 갈비뼈에 힘이 반복해서 가해지게 됩니다. 그 힘은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어서 갈비뼈를 한 번에 골절시킬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골프 동작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약한 힘이라도 같은 자리에 계속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딱딱한 뼈의 경우에는 오히려 충격이 누적되어서 조금씩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힘이 누적되어서 골절이 되는 것을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한참 된 분들도 갈비뼈의 골절은 언제나 올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 골프 스윙을 하다가 등이 뜨끔한다거나 연습을 하다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담이 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비뼈가 골절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골절의 가능성이 담 결일 때꽤 많습니다. 하루 이틀 증상이 있다면 좀 두고 보시고 며칠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CT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골프 스윙으로 갈비뼈가 골절이 될 때는 한 개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갈비뼈가 한꺼번에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갈비뼈가 양쪽으로 12개인데요. 오른쪽 4567 또는 왼쪽 678 90 이렇게 4개 5개씩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를 하다가 갈비뼈 골절이 오면 무리한 활동을 안하면 한 달이면 호전되지만 모르고 계속 할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골절 부위의 통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때는 골프 스윙을 할 때만 뜨끈거리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뜨끈거리고 쿡쿡 찔려서 숨을 이렇게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갈비뼈 골절이 있을 때 감기가 걸리면 폐렴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호흡이나 기침을 잘할 수가 없어서 폐가 잘 펴지지 않고 객단 배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비도 생깁니다. 대변을 볼때 숨을 참고 이렇게 제대로 힘을 꽉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변을 잘볼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갈비뼈 골절이 있을 때는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도 하고 기침약을 주기도 하는데 이 약들이 변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갈비뼈 골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비가 생기면 또 거꾸로 힘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아프죠 그래서 통증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제대로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골절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잘 붙지 않아서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관절처럼 되어서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한달 이렇게 있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직접 골프 스윙으로 인한 골절을 몇 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웬만한 병을 직접 겪어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마다 갈비뼈가 골절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언급한 증상들을 때론 약하게 때론 심하게 겪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너무 아파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어떻게 안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고생을 한 적이 많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통제가 안 듣는 거죠 갈비뼈 골절의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갈비뼈 골절로 증상이 매우 심할 때즉 이렇게 돌아 눕기도 힘들 정도로 아플 때였습니다 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누워 있었는데요 통증이 많이 있으니까 잠도 빨리 잤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깼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냥 깬건 아니고 소변이 마려워서 깼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깰 정도면 상당히 마려운 건데 저는 누워서 망설였습니다 새벽 4시에 아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출근때까지 참아야 되나 소변을 누러 가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결국 억지로 몇 시간을 참다가 출근 직전에 딱 한번 눈 질끈 감고 고통을 참고 일어나서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로 인한 갈비뼈 골절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조절해야 됩니다. 크게 다친 것이 아니고 골프스윙 때문에 발생한 갈비뼈의 골절은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약을 처방하는데 일반적인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은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약으로 부족할 경우에 갈비뼈 골절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50% 정도는 경감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신경주사를 맞게 되면 돌아 놓을 수 없던 사람이 돌아 눕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갈비뼈 골절 때문에 숨쉴 때마다 뜨끈거려서 마음 놓고 호흡하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숨쉬기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갈비뼈 골절에 관한 신경치료는 잘못하면 폐 구멍을 내서 폐 밖으로 공기가 차는 기흉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술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주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저는 제가 갈비뼈 골절 환자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해주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했어도 아직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치료 두 번째는 두세 달 동안 몸통을 돌리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골절된 갈비뼈가 붙을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비뼈는 골절이 될 경우에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시 붙습니다. 거의 완전히 붙는 기간을 저는 2, 3개월로 보기 때문에 약 3개월간은 골프스윙 동작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3주 만에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비뼈 골절에서는 뼈가 일단 이렇게 조금이라도 붙으면 통증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골절된 부위에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면 골프 강인 분들은 주말 부킹이 되거나 스크린 골프 가자는 친구의 말에 거부하지 못하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다시 또 하러 가는 거죠 골절되었던 부위가 살짝이라도 다시 붙으면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지만 이게 약하기 때문에 금방 또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통증이 오죠 통증이 없더라도 2-3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에도 약 6개월 동안은 심한 스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프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갈비뼈의 골절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럼 골프하는 분들이 자주 겪는 갈비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른 스윙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레슨을 정식으로 받고 자세에 관한 지도를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거울 보고 만든 자세는 부자연스러워서 몸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용이 들더라도 각종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다면요 두번째는 무리하게 힘주는 스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프할 때혹쾌한 드라이버 샷은 스트레스를 팍 날려줍니다 이 맛에 골프한다 이런 분들도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빅샷에 관한 동경이 너무 많죠 빅샷을 노리려면 무리하게 몸통을 잡아 돌려야 되고 우리 갈비뼈로 이루어진 흉곽이 비틀리면서 골절이 쉽게 올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방을 노리는 이 현상은 롱홀에서 롱기스트를 노릴 때잘 나타나고 필드보다는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세 번째는 갈비뼈 골절이 자주 온 분들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황당하게도 갈비뼈의 골절은 골다공증이 없어도 자세가 바른 사람도 무리한 힘을 주지 않아도 올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뼈에 무리를 주고 그 충격이 쌓여서 결국 골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냥 스윙을 많이 하기만 해도 골절이 올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른 자세로 스윙을 하고 무리하게 힘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벼운 스윙 중에 뜨끔하는 느낌이 나면서 골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연습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충격이 간 뼈가 회복할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매일 가셨던 분은 일주일에 3회나 2회로 줄이시고 그래도 자꾸 재발한다면 일주일에 일회만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골프를 해야 하냐고요 그럼요 골프는 마성의 중독성이 있는 매력 넘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의 장점에 비하면 갈비뼈 골절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옆구리나 등이 걸리면 갈비뼈 골절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되고요.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담결림이 아니고 골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프로 인한 갈비뼈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겨내고 예방하고 재미있는 골프를 더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 의사였습니다.